아이고 고생했어 우리 망고. 아이고 고생했어. 어, 세상에 여기도 이렇게 났네. 아이고 고생했어. 망고 고생했어. 얼마나 야했어. 고생했어, 망고야. 네, 어제 했는데도 그래도 생각보다는 괜찮아서 다행이네. 그러니까 붕대를 풀었구나. 괜찮아서. 아괜찮아아 그래도 상태가 좋네 아니 이렇게 건강해? 어제 수술했는데? 어제 했지? 아 네. 어, 근데 왜? 엄마야 다행이네 이렇게 건강해? 아이고 아이고 고생했어 아이고 고생했어 아 애플 고생했어요 근데 왜 그거, 내 그걸 왜안 쉬는지 모르겠어 우리 애플이 고생했어요 어, 어제 했는데도 그래도 생각보다는 괜찮아서 다행이네 그러니까 붕대를 풀었구나. 괜찮아서. 아이고 아야 했어. 아야 했어 야 아이고 고생했어. 아이고 고생했어 우리 망고. 아이고 고생했어. 망고야 왜 싫어하시지. 고생했어 망고야. 엄마 집에 놀러 와. 망고야. 나 엄마 집에 놀러 와. 맛있는 거 해줄게. 잘 먹지? 망고 확실히 망고 같아. 망고가 잘 맞는데. 아이고 수술할 때. 망고가 그랬지? 응. 애플이 수술할, 애플 수술할 때? 때 그러니까. 또 울고 불고. 어머머. 이런 방송 봤다면서 <웃음> 걱정되었고 우는 게 틀렸나 봐요. <웃음> 평상시 막 짖고 이런 게 아니라 완전 진짜 <웃음> 진짜 망고가 <많은> 그랬어. <것> <웃음> 애플이 걱정됐어 수술할 때 아, 걱정했어. <웃음> <웃음> 자꾸 남고. 네. 아니, 생각보다 괜찮네. 생각보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려고 는데이좀많데 음. 뭐, 조금만 약이 다르구나. 응. 왜 약이 다를까? 기회가 좀더 약이 센것 같아요. 응. 여자, 여 응. 오. 먹고 싶다. 저런 거안 듣고. 저런 거안 듣고. 망고 싶어. 눈물이 너무 많아요. 망고 앉아. 앉아. 아, 손그랬지가 먼저. 이 손. 손. 망고 손. 이 손. 이 손. 망고가 더 똑똑하지 우리 망고 찾 망고 망고가 똑똑하지 응. 지 응. 교육시키면 아마 애플이 응. 교육 잘 안될걸 망고가 응. 교 잘되지 오늘 응. 애플이 식탐이 좀 생겼네 엄마들이 놀러와, 알겠지? 엄마이 놀러와, 이마들이 놀러와, 엄마이 놀러와, 이놀들 남고 는딱 자봉이 들어